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 상황이 어수선 합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부동산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세 때문에 전화가 한번씩 오는데 요 실제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예를 하나 든다면 아파트 전세를 놓는 데 있어서 대부분 대출이 없는 곳에 아파트 전세를 얻습니다. 하지만 매매가격보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 자체가 되면 다행인데 대출이라도 안되고 전세 자체가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돈을 빌리는 상황도 벌어지죠. 그렇다 보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정을 작성해서 돈을 먼저 빌려놓은 상황에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값지는 않고 또 전세를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등기에 이제 되지 않거나 확인하지 못하고 부동산 자체에서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만들고 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해 받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뭔지 모르면 뭐가 뭔지 모르는 부분까지도 한 번씩 부동산에 다녀보시면서 물어보시고 현재는 재개발 투자, 지주택 투자, 그리고 아파트 마찬가지 전세 하나 얻는 것까지도 신중해야 된다. 항상 뭐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하시겠지만 주차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엄청나게 마신,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아닌 사기꾼이 나타납니다. 사기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나도 모르게 내가 사기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더 신중함이 많이 필요하고 물론 서울하고 대구는 항상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무엇이 확인해보고 뉴스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에 관련 기사도 한번씩 찾아보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씩 체크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상황이 혼란하다 보니 사기꾼들이 움직인다. 가격 하락기에 갭 투자로 의도치 않은 가해자 발생. 아파트값 상승으로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10가구 중 7가구가 빌라와 단독 다가구 주택이다.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며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빌라 등의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다. 올해 1,6월 서울에서 거래된 부동산 매매는 총 27,973건이다. 그중 아파트는 7,496건, 빌라로 분류되는 연립 다세대 주택은 17,935건, 단독 다가구 주택은 2,542건 등이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서민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째 아파트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문제점도 동시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새다. 전세값과 함께 낮은 투자금이나 무자본으로 빌라를 샀다가 전세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세가율 70-80% 에서 깡통전세의 시작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전세값 전세가율 매매가격 100이 매매가격의 70-80%를 에서 넘기 시작하면 깡통전세가 나타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떼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은 곳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광양 85%이다. 이어 청주서원구 84.3%, 경기여주 84.2%, 충남당진 83.5%, 전남목포 83.4%, 경북포항 82.9% 등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이 상황이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자들도 덩달아 들고 있다. 갭투자는 쉽게 말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이 구매할 주택에 입주할 세입자를 먼저 구한 후 그들에게 자금을 받아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5억원, 전세값이 4억원인 집을 눈여겨본 매수 희망자가 있다면 4억원으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받고 1억원만 보태 그 집을 사는 것이다. 집주인은 본인이 사고 싶던 집에 20%만 투자해 집을 살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나타난다. 집주인은 5억원의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했지만 만약 가격이 3억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세입자의 전세금 4억원을 계약기간 만료때 돌려줘야 하는데 본인에게는 3억원으로 가격이 낮아진 집밖에 없다. 이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도 길고 전세금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날리거나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될수 있다. 깡통 전세, 사기도 위와 같은 사례 등에서 발생한다. 갭 투자를 했지만 집값이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 집주인들은 이 집을 담보삼아 대출을 받은 후 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 등에 넘기고 잠적한다. 담보대출이 있는 이 집의 대출이자 는전 집주인이나 신탁회사 등이 내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다. 결국 집주인이 사라져 소유권이 없는 집이 되는 것이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진다. 길을 걷다보면 실입주금 천만원으로 내집 마련 등의 빌라 판매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갭투자에 해당하는데 현재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그릴 때는 구매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건축주는 땅을 구매한 후 주택을 지을 때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싶어한다. 세입자를 찾아 적은 자금으로 빌라를 샀다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가이자가 될수 있다. 무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깡통전세는 대부분 일반 아파트 대비 정확한 공시가격 시세 정보가 없는 신축 빌라에서 발생한다. 무지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셈이다. 최근 빌라 500여 채를 갭투자 전세 사기로 183억 원의 보증금을 챙긴 세 모녀 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처럼 계획적으로 세입자를 괴롭히는 이들도 있지만 적은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보내 아니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태에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적거나 전세값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면 거래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파트보다 매물이 적어 실거래 대역이 많지 않거나 너무 과거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해봐야 한다. 주택 소유자와 계약하는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파악하고 집주인이 집을 구매할 때 은행에서 빌린 금액인 근저당이 너무 높은지 잘 살펴야 한다. 근저당이 높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낮은 자금과 많은 대출로 주택을 구매했다는 얘기다. 집주인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또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한 곳이 아니라 최소 2에서 3곳의 부동산을 찾아 계약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입 신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항 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 사기로 선량한 공인중개사들도 사기꾼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며 집을 구하는 실수요자는 발품을 팔아 여러 곳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복비는 계약이 다 끝난 후 지급하는 것인 만큼 많은 것을 둘러보고 꼼꼼히 살펴본 후 신뢰할 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 내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 서울보증 등이 상품을 운영 중이다.